마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나는 물을 안 줘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안 가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 중에 이 우주를 한 마음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꽂힌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꽂혀서 멀리 간 마음을 관찰 내 마음이냐 보면요 또한번 공부가 됩니다 그 길을 거, 여러분이 간접 체험을 하게 돼요 걸어본 것처럼 느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간접 체험을 많이 하셔야 이 빨리 성장해요 레벨이 영 체험이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면 성장을 못해요 근데 지금 한생의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사정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라도 보세요 할일없으시고 뉴스도 보고 케이블 보시고 하면서 다양한 마음들을 공감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한생 살아본 것처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한 석학이 나와서 90평생 산 지혜를 촥 얘기해 줄때 1시간 듣고 90년의 지혜를 지금 얻었잖아요. 이런 걸 이런 걸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승 수행을 하면 이런 거 무시해요. 다 무상하도다. 괴롭도다. 내 것이 아니도다. 참나 외엔 다 무시하니까. 열반 외엔 다 무시하니까. 대승 보살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생을 전혀 못돕고 자기도 못 도와요. 누구 얘기든지 들어보면요. 나랑 정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물을 이렇게 주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걸또 가르쳐 줘요 다내 마음입니다 전체가 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한 바다 속에 다양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부처가 되지 않으면요 보살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부처 된 뒤에도 또 문제가 많겠지만 서로 간에 해야 될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 거, 그곳을 향해 가라는 양심의 명령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영양되는 대로요 제 얘기 듣고 또 오해하셔서 오늘 밤부터 잠안 주무시고 막 케이블 계속 돌려 가시면서 보시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이제 큰 원성을 하실고그 그, 그, 그 놈의 그윤홍식이 죽어야 끝나지 뭐 이런 저한테 이제 저주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배우셔야 시간 날 때마다 열어 놓고 배우시라는 거죠 계속 경험해 보고 느껴보고 그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민중이 개돼지네라는 말이 하는 건 이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커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거고요. 또 본인이 나서서 이해하려고 안 했겠죠. 보살도에 반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보살도로 가면 반대로 가죠. 민중이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에요. 그니까 내가 아무리 편해도 다, 다른 가족이 지금 굶고 있다면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또 다른 가족이 지금 지금 그 힘들어하고 있다면 직업을 잃고 그발 벗고 주무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그렇다면 다른 중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내가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떤 중생이 지금 자녀를 낳는데 지금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이게 괜찮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죠. 우리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정도라도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유 로 여유 있을 때 역량 되는 만큼 조금씩 다른 중생도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 요즘은요 혼자 살아도 수행 끝내주게 할수 있어요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글 읽고 공감해 보고 TV 보고 하시면요 유튜브 뒤적이시면 어마어마한 경험을 닦을 수 있어요. 자, 다 마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직접 해본다고 꼭 해본 게 아니에요. TV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 카르마가 생겨요.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